손을 잡아준 채로 너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사소한 기쁨 그게 우리를 채워줬고 설레임으로 잠들던 날들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라 그나다 생각하겠지만 뻔하다 얘기했었던 그 마음들이 때로 모든 걸 잊게 할 만큼 너무 큰 일들이 되고 어느새 우린 전부가 되었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. I'm t h i n k 많은 사람 중한 사람 에게 When I'm thinking about you 내게 꼭 들어 맞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단 말을 할것 같아서 When I'm thinking about you 재미 <목소리도>